설탕을 묻히고 모양을 예쁘게 만듭니다. 더덕을 졸이고 남은 조청은 더덕조청이니 소독된 병에 담아 이렇게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정가는 보관성이 좋아 선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므로 선물을 할 때는 하나하나 넣어 포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덕 증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은 인삼처럼 다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더덕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효과가 있어 건강을 지켜주는 식재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더덕으로 고관성이 좋으면 어느 날 단맛이 있는 더덕 정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갈를 만들 더덕은 굵은 더덕을 준비하여 물에 담가 혹을 대강 씻어준 뒤 소리나 수세미를 이용하여 허기없게끔 깨끗이 씻어줍니다. 더덕의 껍질을 벗겨 하는데요.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굵으니까 스0개 정도 전자레지에 넣어 3-40초 정도 돌려주거나 끓는 물에 이렇게 위에 높이는 거 있죠? 그걸 놓고 대덕을 대 6개 정도 넣어 30초 정도 넣었다가 건져내고 다시 대 6개 정도 넣어서 30초 정도 넣었다가 건져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키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자 장갑을 끼고 작은 칼을 이용하여 윗부분부터 더덕을 돌려가면서 껍질을 벗깁니다. 다시 깨끗한 물에 더덕을 한번 헹구주세요 조일 때 조청의 물이 잘 스며들도록 이쑤시개나 꼬지를 이용하여 더덕의 침으로 찔질러줍니다 침을 찔러 여러 군데 찔러주세요. 두꺼운 냄비에 가운데 더덕의 굵은 부분이 오도록 이렇게 돌려 담습니다. 이때 물이나 아니면 더덕 찌고 나면 뒤에 물이 있죠 그것도 컵 정도. 어, 쌀조청, 쌀조청 색이 너무 진하거나 더덕 증가의 색이 옅은 것을 원하시면 조청량을 줄이시고 물엿을 넣어 그대로 중약불에서 끓입니다. 끓으면 조린 물을 깨기 얹어가며 7, 8분 정도 졸입니다. 처음에는 색이 잘 나지 않지만 서서히 끓이면 더더게 색이 예쁘게 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색을 내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그대로 완전히 식힙니다. 지금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줄게요. 이 소금물 맛은 단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조림물을 끼얹어가면서 한 7, 8분 정도 조립니다 물이 여러 끓이다 보면 물이 졸아들었으면 물을 조금 부어서 잠기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서서히 졸이고 불을 끄고 식힙니다 또 다시 졸여서 또 더덕을 조입니다 졸이다가 불을 끄고 식혀 다시 졸이는 것을 4다5번 정도 해서 완전히 안쪽까지 물이섬여들도록 졸이냅니다 완전히 졸여지면 마지막에 꿀을 2큰술 정도 전체적으로 끼얹어서 불을 끕니다 뜨거울 때 바로 체에 더덕을 건져냅니다 이 밑에 나무 물은 더덕 조층이 되겠죠 어느 정도 조층물이 빠지면 더덕을 채왕에 하나하나 펼쳐놓고 바람이 잘통하는 근육이나 근조기에서 말겠습니다 너무 가창 마르면 마시드람으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리고 너무 말리지는 않습니다. 구둑구둑해지면 설탕을 묻히고 모양을 예쁘게 만듭니다. 조청과 물을 넣고 졸이고 식히고 졸이고 식히고 반복한 뒤 말린 것을 냉동보관하여 드십니다. 살지 않고 은은한 단맛으로 쌉싸름한 더덕정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더덕을 졸이고 남은 조청은 더덕조청이니 소독된 병에 담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나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덕정가와 더덕조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가는 보관성이 좋아 선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므로 선물을 할 때는 하나하나 넣어 포장합니다. 쫄깃쫄깃한 더덕 정갈을 만들어 왔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